자자 여기 저한테 친구 거신분들 중에 지금 방송을 보고 있다 방송을 보고 있다 손 내게 자기 이름이 있다 그럼 좀 알려주세요 자 이분은 이렇게 돼있죠 이름이 자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수락하고 고정명력 추가해서 유튜브 시청자로 제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